안녕하세요 신국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데이 기념해서 제가 사탕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네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레오 과자를 가지고 오레오 팝을 만들건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카츄! 색소는 아리누나께서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스프링클이랑 사탕 만들기 재료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망해가지고 대신에 또이 색소를 사용해서 좀 피카츄 한번 실패하면은 지옥에서 온 피카츄 성공하면은 이쁜 피카츄겠죠? 짤주머니 다크초콜릿 저는 펜으로 사용할게요 막대 화이트초콜릿 식용색소 오레오 오레오를 까주시고 이제 이거를 반절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크림이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심어주셔서 홈을 만들어주세요. 화이트 초콜릿을 먼저 중탕을 시켜주세요. 노란색, 빨간색, 흰색이 필요한데 막대에 초콜릿을 묻혀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더 고정이 단단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피카츄 노란색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노란색이 나왔어 이런식으로 대충 이쑤시개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귀를 붙여주실거예요 깨끗했다가 화이트 초콜릿을 묻혀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엉성하긴 해도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를 냉장고에서 한 10분 정도 이걸 차갑게 해주세요. 살짝 차가운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좀더 깔끔한 겉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코팅용 초콜릿은 온도가 좀 내려가야지 아니면 귀가 다 녹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오레오 쪽을 중심으로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에 귀 쪽은 그냥 살짝 코팅만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차적으로 코팅을 마쳤고 이게 굳으면 은한번더 해줄게요 약간 지옥에서 온 피카츄 느낌입니다 п 요것들이 그나마 이쁜 피카츄들이 <웃음> 피카츄라고도 할수 없는데 그나마 이쁜 애들이에요 짜잔~~ 자 다섯 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웃음> 요세 개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그나마 몇대 <웃음> 맞은 피카츄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상처 받았어요 <웃음> 처음이니까 뭐 이쁘게 봐주세요. <웃음> 음. 맛은 그냥 오레오에 그때 초코가 입혀진 맛인데 파이트데이 기념으로 피카츄 오레오팝을 만들어봤는데 다음에 더 연습을 해서 이제 좀 퀄리티 높게 <웃음> 이쁘게 좀 만들어서 올게요. 사탕 줄 여자친구도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똥손 신쿡이 만들었으면 하는 것들을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어드릴게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